다 어, 저희 아레모드 코리아를 어, 소개할 수 있는 아, 기회를 갖게 되어 카톡이라는데? 아. 뭐지? 신등을 저희 회사의 경영철학으로 이아이고 180. 아 이거 또 틀렸다. 응, 괜찮아요. 다시 할게요. 회사 대표 CEO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 이건 아까까 그 쓰시죠. 네. <웃음> GCO 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, 그죠? 지금 <웃음> 다시 GCO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어 저희 회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갑자기? 아 <웃음> <웃음> 어, 네. 디시오 회원 여러분, 어려운 시기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아, 진짜? 진짜?